i t i s i t i s what they think they are not. 그 r 은 z e n there is 그, 그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뭔지인지 모르겠지. The Stranglers adoptedly, adoptedly made one another suspect that they were to write. Strangler에서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했다. That they were to write.